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둘이 맞서 싸워요. 여기는 유도 경기장이에요. 유도는 상대방을 조르거나 눌러서 또는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 하마 선수가 얼룩말 선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어요. 으르쳐쳐쳐안 돼! 그런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네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을 찾아보세요. 난 방송국 기자, 카메라로 경기를 촬영하는 거야. 가까이서 찍으니 생동감 넘치네. 어, 이 장면 잘 찍어야 해. 사자 선수와 쥐 선수들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어요. 펜싱은 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 철망으로 된 마스크에 두꺼운 옷도 입어야 하지요 사자 선수는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 칼로 이 사이를 쑤시고 있네요. 생쥐들의 칼이 아프지도 않나 봐요. 다들 덤벼보라고! 공격을 받아라! 빈틈 공격! 너무 여유부리는데?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한 운동경기예요. 몸의 여러 부분으로 차기, 지르기, 막기 등의 기술을 써서 겨루지요. 발을 쭉 뻗어서 힘껏! 아야, 맞았다! 파란색 선수가 발차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현재 점수는 몇대 몇일까요? 여기는 레슬링 경기장이에요. 표범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악어선수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 레슬링은 양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예요. 악어선수가 과연 뒤집어질까요? 에이, 들리질 않는군. 잘 버텨야 해! 권투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의 몸을 쳐서 승부를 겨루어요. 줄을 친 네모난 공간에서 경기하지요. 선수가 넘어지면 심판은 숫자를 열까지 세어요. 열까지 세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지고 말아요. 캥거루 선수의 강펀치에 넘어진 흰곰 선수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내 주먹은 이길 수 없을걸? 어휴, 주먹 센걸?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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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유 부리는데...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한 운동 경기예요. 몸의 여러 부분으로 차기, 지르기, 막기 등의 기술을 써서 겨루지요. 발을 쭉 뻗어서 힘껏... 아 맞았다. 파란색 선수가 발차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현재 점수는 몇대 몇일까요? 여기는 레슬링 경기장이에요. 표범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악어 선수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 레슬링은 양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예요. 악어 선수가 과연 뒤집어질까요? 헤, 들리질 않는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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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올림픽 둘이 맞서 싸워요 여기는 유도경기장이에요. 유도는 상대방을 조르거나 눌러서 또는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 하마 선수가 얼룩말 선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어요. 으르쳐쳐쳐! 흑, 안돼! 그런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네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을 찾아보세요. 난 방송국 기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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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먹은 이길 수 없을걸. 어이가, 주먹 센걸.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